야구르지? 이쪽으로 갖고? 어 야구르지? 야구르지? 세상 야구르지? 탈거야! 안 죽을걸? 살았는걸? 어! 이쪽을 피해주고 어이도또 던지고 아! 요거 맞아 여자 씨가. 어이야 죽어! 자이 에브이로 사용할 스킬은 어시스트 파워와 미래 예지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거예요. 진입 물건은 구양경과 박식 안경 조개 껍질 방어 이렇게 극딜 세팅으로 갈 겁니다. 자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와 피드업 탈출 버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한 놈만 골라서 정밀하게 때릴 수 있는 에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세상 귀여운 조합이 있나? 마리과 이브이라니 레벨 똑같이 33 찍고 가야 돼? 다 뺏겨 버렸어. 아프다. 피해주고 나이스 끌고 왔지롱. 발사! 스 찍어. 잘 끌고 왔어 잘 끌고 왔어. 자 먹어주고요 어시스트 파워 찍어 도록하겠습니다나 뺏겨. 어 똑같이 반비가 돼버렸네 똑같아야지 이 그럼 너 혼자 그렇게 피가 많으면 안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잡아 잡아 잡을 수 있지? 나이스! 나이스! <웃음> 미래지 지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충분히 자기 역할 할수 있는 스킬이야 그니까 LV가 정말 무난하게 나온 포켓몬이에요 CC기면 CC 시식이. 딜량이면 딜량 들량. 생존력이면 생존력 뭐 하나 빠질 거 없이 아주 너무 좋은 아주머 뭐 뭐냐? 됐어, 됐어, 됐어! 아뭔 포기야? 포기하지 마! 아뭔 포기를 왜 자꾸? 나 이거 부숴주고요.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어 주가 빨싸 오고 빨싸 다다다다다 어? 아니 끈기가 없어. 한명 나갔어? 나갔다고? 열려주세요 기다리자, 기다리자. 분명히 먹을 거거든.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안돼. 이럴 수는 없어. 아, 너뭐 하냐고? 왜 나가냐고 게임을? 물 넣을 수 있을까? 물꼭 넣어야 돼 이거. 이거 너무 아픈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거 못 넣겠다 잠깐만 어 넣어야지 아 진짜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아래쪽이구나 이건 맛있게 먹어주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맛있는 거어저가 어디가 너 어디가 어시스트 파워! 어 미사일 찍어야지! 어이거안 와! 어 잠깐 제로 오 제로 로 오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와 겁나 세다! 와물기 세? 뭐야? 와 세기 진짜 세다! 어 주광 제발 저거 잡아야 해! 와 뭐야 뭔데리야 어, 진짜 세! 자 먹어주고요 좋아요 자 유도머니 다이빨 장전해! 이거 세개네개네 개? 쓰고. 이거 맞아라 <웃음> 와 진짜 나쁘지 않아 어, 세. 물론 그 스킬보다 조금 약한 느낌이 있긴 하겠지만 설마 이거 안 보여도 써지나? 아, 안 보이면 안 써지네 아 그렇구나 나 원딜이니까 계속 이거 유지해야돼자 <웃음> 미래에 찍어줘야겠죠 목표 설정을 해서 어시스트 파워를 몰아넣는 걸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 그지자 이렇게 그렇지 자 이렇게 이것도 맞으시고요. 아주 좋아요. 컬이 진짜 빨리 돌아요. 와, 저 진짜 아프네? 자, 됐어요, 여러분. 어, 어, 들어왔다고? 이걸 들어온다고? 이걸 들어온다고? 나이스? 너무 좋고? 축하 와, 야, 이거 나쁘지 않아! 와, 잘했어, 나 잘했어! 도망쳐! 근기 있으니까 야! 하하하! <웃음> 다! 사라져라! <웃음> 어! 피했죠? 피했죠? 그것도 맞춰주고요? 나이스! 자, 피해주고! 멀리서! 와! 리자몽 나이스! 와! 리자몽 없었으면 이거 죽었다! 와! 어시강 7개라고? 나쁘지 않아! 유도 미사일이 아, 멀리서 이게 계속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조금 어렵긴 한데, 아, 세다 약하진 않다. 자, 어시스트 파워 플러스 찍어줬고요. 네, 이제 올라가도록 할게요. 리와야 빠지고 또 써주고. 야, 이거 지속 딜링이야 LV는 지속 딜링이라고 LV는 아주 그냥 계속 어 멀리서 때리는 역할이야. LV 좀 약해. 솔직히 이건 맞아. 다른 스킬보다. 근데 절대 LV가 약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약한 건 아니거든. 약하지? 약하지? 이쪽으로 가고? 어 약하지? 약하지? 세상 약하지? 어나 이러갈 건데? 어 안녕 잘 있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거 탈 거야. 안 안쪽으로... 죽을. 살았는걸? 어이구, 야그르지 어, 기분 나쁘죠 어, 위쪽을 피해주고, 어, 이거 또 던지고, 아하하하! 어, 야그르지야그르지 야, 그러지? 야, 여자식아! 요거 맞아, 여자식아! 어, 이 야! 즐거워! <웃음> 여러분, 어시스 파워는 이런 농락이 가능합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 <웃음> 자, 좋아요. 이제 썬더 나왔으니까 우리 진광으로 모여보도록 할게요. 뭐 쳐? 쳐 되는 거야? 위에 피카츄? 위에 피카츄? 아래 가디안? 한발더 맞아라! 어시스트 파워! 궁극기 쳐서 못가주고요 나이스! 아이 맛있다! 한발더 따다다! 잠깐만 잠깐만! 아주 퍼펙트한! 이었네요 아 이블이 정말 약오르겠다 <웃음> 자,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기회주고 어, 맞춰주고 맞춰주고 또 맞춰주고 어, 어디가 오고 어, 어디갈라 그래 일로와 어디가 못가 여자가오대단한데아 아깝다 아 달려주세요 기회쇼 어, 어제피카츄 어, 놀아볼까 승리했네요 아 너무 재밌었다 자 우선 전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는 66,000으로 전체 들량 1등이 되었네요 자 저번에도 했었지만 다른 스킬 빌드로 가져와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에브이는 어떤 스킬을 가든지 상관이 없이 너무 준수하게 출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